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어, 오늘 3월 14일 발렌타인데이네요. 발렌타인데이에 맞춰서, 어,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뭐 이슈가 없네요. 3월 14일. 그래서 어, 3월 15일, 현지 시간 3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어, 주요 이벤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저께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저께 인가 어저께 인가 어, 세타 메인넷 출시 및 어, 세타 퓨얼이라는 이제 코인 에어드랍이 나온다는데 이거 그때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에어드랍 관련 이벤트는 스냅샷 이후에 스냅샷 이후에 아니죠 직전에 덤핑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 어제나 그저께 인가가 아마 12일 정도였으니까 아마 170원, 170원 정도에서 이제 스냅샷 전후로 해서 더핑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구점 지지구간이었던 168원, 170원을 깨면서 지금은 거의 140원 수준에 140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차트 모양으로는 일단은 자, 이러한 목선, 목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어, 이후에 이후에 고점을 만약에 현재 220원, 어, 220원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고점을 만약에 넘지 못한다. 어, 라고 하면은 어, 이제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목선이 이제 어, 추세 전환의 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선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깨지게 되면은 목선이라고 어, 설명을 해 드렸지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선이라는 거고요. 이 추세 추세선의 기울기가 점차 원만해져서 어, 결국에는 이 선이 깨진다. 이렇게 보고 어, 결국에는 어, 헤드 앤 숄더 패턴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이전 고점에서의 덤핑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여기 부, 180번 부분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스냅샷 에어드랍 관련된 이슈는 어, 선반영된 것 선반영 된 것을 좀 활용을 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심지어 얘가 에어드랍이 나온다고 해서 이 에어드랍 나온 토큰이 바로 뭐 상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어드랍 에어드랍 토큰만 보고 어, 홀드를 마냥 한다고 하면은 좀 어, 피해가 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세타 이렇게 봤습니다. 세타 <웃음>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있었네요. 내용이 11월 달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메인넷이 어, 3월 15일까지 연기된다. 그리고 3월 15일에 메인넷, 메인넷 출시와 동시에, 그리고 그, 데, 어, 세타 퓨어, 세타 퓨어를 이제 에어드랍 해준다는 거였는데, 퓨어가 아니고 퓨어이죠. 퓨어. 이건, 어, 한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세타 퓨어 에어드랍이, 어, 결국에는, 어, 세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에서 홍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홍콩 대학에서. 홍콩대학에서 리스크 개발 툴과 사이드체인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 블록체인 기술 관련돼서, 어, 상당히 좀, 아, 어, 흥분적으로도, 어, 산학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리스크네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뭐, 미덥 컨퍼런스도 아니고, 어, 조금은 다른, 다른 카테고리의 그런 세미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기술적으로는, 어, 조금 더 어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리스크 차트를 보겠습니다 리스크 차트 어 이미 좀 뛰었네요 이미 좀 뛰었어요 리스크 자 리스크가 상당히 좀 좋은 자리 였는데 어,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갔네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요 확장된 1.13 또는 1.27이 확장된 요 쌍바닥 패턴 요즘 자주 나온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갔네요. 이번에도 1.27에서 반등 주고 갔습니다. 1.27. 어,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확장 비율 말고 연장 비율로 볼게요. 연장 비율로 연장 비율이라고 하면은 이전 반등 지점이었던 이전 반등 지점이었던 요 어, 지점, 요 지점에서 어, 한번 반등을 주긴 했는데 다시 밑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렇게 1.13, 1.13 비율에서의 어, 재반등을 어, 주고. 반등을 성공을 했네요 저 여기 지금 요 반등으로 의 비율로 보면은 1.618까지 어, 간 비율인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가격대가 좀 겹치네요 어, 의미 있는 가격대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리였네요 근데 선이 아니고 좀 면적으로 펼쳐져 있던 가격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러한 어,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어, 좀 분할해서 매수를 받아봤으면 좀 좋았을, 좋았을 만한 자리였네요.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17% 18% 정도 올랐으니까 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리스크 리스크는 지금 주요 저항을 좀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러, 매물대 저항을 좀 강하게 뚫어냈죠. 그렇죠? 어, 지점에서의 저항 그리고 여기에서의 저항. 어, 요, 요 구간을 지금 거래량을 동반해서 크게 뚫어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슈팅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패턴 자리로도 볼 수가 있겠죠 패턴 자리 패턴 자 1.13 또는 1.272까지 바닥이 조금 확장되었기 때문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자 어, 하나의 파동을 어디서부터 볼까 여기서부터 볼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퍼 또는 샤크 패턴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대략적으로 어 샤크 패턴 또는 뭐 사이퍼 패턴 뭐든 간에 일단은 뭐 저걸 그려 보지 않아도 일단은 어, 이 원래 파동의 기준이었던 이영선 있잖아요 어. 4만 4만 1000 4만 2천 사토시 어 요구간, 요구간을 그냥 어, 포인트로 삼으면 될것 같아요 굳이 패턴 안 그리고 그냥 저 구간을 저 구간을 포인트로 삼아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4 2 0 0 0 사토시 4 2 0 0 0 사토시까지 어, 타겟을 보고 타겟을 보고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러한 어, 자리이긴 하네요 요, 만약에 지금 요구간에서 매수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을 요 밑으로 요 이전에 저항이 었기 때문에 뚫고 나서 지지받고 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만 바로 나오면 되죠 가격을 체크를 해 볼게요 35398 35398 사토시 그쵸 어. 여기 밑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손절 치고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리스크 같은 경우는 꽤나 바닥에서 지금 찍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저항들을 계속 깨보시면서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볼륨이 괜찮았습니다 저항을 뚫는 볼륨이 괜찮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어, 종목입니다 종목이에요 리스크 봤고요. 리스크 봤습니다. 그다음 원체인, 원체인. 자, 원체인은 어, 스테이킹 예비 주소를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딩 시작일이 3월 15일. 3월 15일에 3월 15일에 예정이 됐다고 하는데 음, 자, POS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지분을 홀더하고 있는 홀더들에게 배당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어이 스테이킹 관련된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홀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에 상당히 좀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역시나 완체인 어, 반응이 왔네요. 완체인 반응이 왔어. 완체인에서 어, 관련된 이슈와 관련돼서 반응이 왔어요. 바닥에서 어이야, 거의 50% 갖고 상승을 했네. 50% 갖고 왜 미리 못 봤을까? 아, 저런 이슈들을 미리 보면 좋은데, 그렇 어, 조금 요 이벤트 관련된 거를 바로 내일 것만 보지 말고 한 일주일 앞 거를 봐야겠다 앞으로 <웃음> 그래야겠네 어, 한 일주일 앞 거를 봐야겠어요 다음부터 다음 주에 이 암호화폐 일정을 해서 어 일주일에 하나만 녹화하는 걸로 해야겠어 어,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웃음> 대응하는데 좀더 쉬울 것 같아서 음. 자 얘도 주요 저항들을 다 뚫어낸 상황이에요 이렇게 요러한 지점들 요러한 지점들 다 뚫어냈고 어, 저항 뚫으면서 볼륨이 많이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지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어, 강하게 생기는 거죠 자 지금은 어, 요렇게어센딩과 비슷한 그러한 삼각형을 어, 그리고 있는데 음, 일단은 어, 이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비트 차트기 때문에 조금 세팅을 다르게 해볼게요 요번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겠죠. 어. 만, 만천 사토시 부근, 어. 만천 만 또는 만팔백, 만팔백 사토시 정도에서는 어, 지지를 좀 받아줘야지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깝다. 미리미리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 아깝네요. 자, 3월 31일까지 이 스테이킹 관련된 이슈가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 지지 받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갈수 있을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간다고 하면 은13000 아, 13 사토시까지 13000 사토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어, 갈 수가 있겠죠 13000 사토시 좀더 간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되돌림 비율이, 되돌림 비율이 어디까지 왔냐? 382? 어, 382 정도까지 왔네요. 382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2.618, 2.618 비율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음, ABCD 패턴이에요, ABCD 패턴. 여기까지도 어디야? 만구천까지도 패턴상으로는 볼 수가 있겠네9 만구천까지. 만구천. 아니, 여기서부터 봐야지. 그쵸? 만구천이 아니고요. 패턴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3 8이 되돌림. 한팔이 2.618. 어, 대략 2.618 확장이랑 겹치네, 거의. 14700까지도 어, 14 한번 네. 추가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레이븐, 어, 레이븐코인이 s l c 미덥이라고 되어있는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어, 미덥을 한다고 합니다. 소금호수시티 <웃음> 참어 어, 뭐야 너무 직설적인 번역이다 저 소금호수시티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솔트레이크에서 어, 미덥을 갔는데 자산이전에 대한 최적화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있네요 레이븐 레이븐코인이 뭐하는 코인이죠? 레이븐 코인이 자산 이전? 송금 관련된 코인인가? 레이븐? 이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겠네요. 어찌 됐든 뭔 코인이든간에 어쨌든 차트 차트가 나와있으면 차트로 보면 돼요. 근데 차트가 정말 안 좋습니다. <웃음> 정말 안 좋아요 차트가. 차트가 지금은 어, 이 미덕 관련돼서 호재가 반영됐다기보다는 그냥 어, 차트상으로 바닥 찍고 260%까지 올랐어. 260%까지. 와, 진짜 많이 올랐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뭐 때문에 오른 거지? 260%까지 올랐어요. 2월, 2월, 26일, 2월 26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226% 270%, 270%, 26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추세가 조금씩 꺾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너무 좀 큰한 패턴이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너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을 되는데 요즘에 패턴 가지고 좀 장난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패턴 가지고 여기서 살짝 페이크 주고 다시 좀 뛰어가는 그러한 어, 악질 운전소가 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을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은 고점을 낮추고 어, 저점을 이은 요 수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조심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건 속든 말든 어, 이거는 대처를 잘 하는, 하는 거죠 속으면 뭐 대처를 잘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어, 위험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표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어, 만약에 여기 목선을 이탈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떨어질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표 값은 목선에서 머리까지 그 길이가 목선을 이탈한다고 하면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똑같이 그쵸? 결국에는 그러면은 ABCD 어, 패턴에 의해서 ABCD 패턴에 의해서 요요 길이만큼 요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요 조정 비율 대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 라고 하면은 거의 한300토시까지도갈수 있는 그런 어,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 페이크 주고 만약에 뛰고 올라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 요러, 요즘에 요러, 요러한 모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어, 미리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어, 이탈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어, 라는거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웃음> 자 레이븐 까지 살펴봤고요 어, 레이븐 까지 살펴봤고 어, 조금 비트가 아, 움직임이 좀세해 쎄해, 느낌이 세해 가지고 조금 늘 말씀드리지만 어, 대응을 잘 하지 못하, 못한다고 어, 되는 상황이다 대응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무리, 굳이 무리하, 무리해서 투자를 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지션을 좀 무리해서 잡을 필요가 없고요 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어,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내일의 이벤트 관련된 거를 보는 게 아니고 한한주 앞에 거를 좀 몰아서 한주 앞에 거를 몰아서 일주일에 하나, 두개 정도 한두개 정도 그렇게 하는 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어, 매일매일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일주일치를 몰아서, 어, 그 전주에 한번 방송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화이트데이인데, 어, 화이트데이인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